방탄, BTS, 정국, 윙크 플러스 손하트 장구 포인트 방탄소년단 정국이 장꾸미를 뽐냈다. 27일 정국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사진 한 장과 까다르 라는 멘트를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정국은 전장에 풍선이 떠있는 로맨틱한 공간에 검은색 맨투맨을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이어 정국은 스토리를 통해 또 다른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정국은 윙크의 손하트를 하고 있어 장난꾸러기다운 분위기를 풍긴다. 한편 정국은 마이너스 2022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피플 예스 초이스 에워드즈, PCA에서 찰리 푸스와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라이트 피트, 융쿠 고브 BTS, 로레의 뮤직비디오, 와우레의 컬래버레이션 선 수상후보에 올랐다.